빵가루! 만프로 리뷰의 빵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미세먼지란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왜 나쁜가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필수품이죠 야외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 미세먼지 마스크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를 검색해 보신 분들은 다들 좀 보셨을 거예요 kf라는 수치가 있어요 이 kf 수치는 코리아 필터의 줄임말인데 국가에서 이 마스크는 이정도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고 인증을 해준 그런 마크 인데요 보통 kf 80과 94 99 이렇게 세가지로 나뉘는데요 kf 80 같은 경우는 0.4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진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 지난 시간에 제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크기를 가진 먼지가 초미세먼지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얼마나 작은 미세먼지를 이야기하는 건지 잘 아시겠죠 0.4 마이크로미터면 뭐 궁금하신 분은 지난 영상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KF90은 마찬가지로 90% 이상 KF94는 마찬가지로 94% 이상 KF99는 99% 이상 0.4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다면 KF 뒤에 붙는 숫자가 무조건 높은 마스크를 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KF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잘 걸러주는 것은 맞습니다. 때문에 KF 수치가 높아 수록 미세먼지 마스크 가격도 좀 높아지는 경향도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KF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세먼지를 걸르는 만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산소 양도 좀더 줄어든다는 점이 있는데요 때문에 KF 수치가 높을수록 호흡하시는데 조금 무리가 오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외출을 할때 KF 94 정도 수치가 되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냥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닐 때보다는 조금 숨쉬기가 곤란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실내 공간, 즉 밀폐된 공간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지하철이나 버스나 뭐 좁은 실내 공간 정도가 될수 있겠는데요. 그런 곳에서는 특히나 KF 수치가 높은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 호흡 하시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문에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혹은 폐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 실내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시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셔서 미세먼지를 조금 줄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KF 수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를 많이 걸러주는 거는 맞지만 내가 한번... 착용을 해보고 호흡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KF 수치가 조금 더 낮은 제품을 사용하셔도 그게 더 여러분들 건강에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의 재질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포름알데이드나 중금속 혹은 형광증백제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짜잔! 제가 갑자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냐고요 아,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 같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써서 피부 관리 좀 해보려고 썼는데 10% 리뷰, 셀리턴 마스크와 LG 프라얼 마스크 비교 3분만에 보는 리뷰는 이어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마스크 한번 사용한 제품을 두 번, 세번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보통 말씀하시기로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두번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미세먼지 마스크에 있는 이 필터가 굉장히 얇고 용량이 작잖아요.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이 필터가 수명이 다하게 돼요. 출퇴근 시에만 사용하신 분들은 이틀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장시간 밖에서 활동하신 경우에는 꼭 교체해 주셔야 된다니까 아, 그런데 요즘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가 나왔더라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돼서 많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어리넘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마스크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79,900원이나 하는데 이게 굉장히 스타일리시 하면서도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성능이 굉장히 높다고 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이 마스크가 완전히 영구적인 마스크는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마스크 안에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필터가 세개 가격이 19,900원이래요 근데 필터 하나가 15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개봉 후에 시간으로 따지면 10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일반 마스크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약간 비싼 정도인데 성능이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어요 근데 이 마스크도 한 가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어린 마스크에 대해서 리뷰들을 제가 많이 찾아보니까 다들 성능이 좋다 어떤 분들은 미세먼지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니까 일반 일회용 마스크보다 효과가 더 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영상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구조를 보면 뭔가 습기를 조금 배출할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마스크라는 것이 우리의 코와 입을 막아주고 밀폐 된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들숨 날숨에서 나오는 습기를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스크를 사용하시더라도 마스크라는 것 자체가 습기 때문에 세균을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마스크를 좀 빨아주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조금 빨아서 쓰시더라도 디자인이 좀 중요하고 성능이 좀더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에어린함 같은 마스크 반영구 마스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그런 거 귀찮다. 이런 버리기도 쉽고 그리고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일회용 마스크에서 f f 수치를 본인에 맞게 찾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것으로 미세먼지 많은 요즘 같은때 미세먼지 마스크 과연 어떤 거를 골라야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 저희 만프로 리뷰의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